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저희 컨텐츠 중에서 가장 인기 컨텐츠, 월간 견적입니다. 이 월간 견적 같은 경우, 대부분 월 초에 올려주시고 있죠. 다른 유튜버분들은. 근데 저는 중순에 올립니다. 아, 성준님, 왜요? 어, 월 초에 올리는 거랑, 이제 중순에 올리는 거랑 차이점이 좀 있어요. 2주쯤 지나면은, 음, 월간 견적 추천 제품들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분들 거 월초에 보시고 한 중순쯤에 제거 보고 여러분 구매하시라고 중순에 올려줍니다 매우 드물게 땡겨서 하는 경우인데 그때는 늘 이유가 있을 때 근데 성전이 이번에는 중순도 아니고 좀더 늦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까봐 미리 에 변명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6700XT를 꼭 견적에 포함시키고 싶어서 제가 조금 더 딜레이 시켰습니다 6700XT 같은 경우에는 어 3060Ti보다 조금 나은 성능 거기에 3060Ti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됩니다 이미 뭐 아시는 분다 알겠지만 레퍼런스는 67만원에 출시가 됐었고요 이제 이제 국내 물량이 없어서 레퍼는 못 사실 거예요 비레퍼 같은 경우에는 80만원 중반에서 100만원 정도 사이에 출시가 될 거예요 뭐 라인업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 제품들 솔직히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게임의 성능이 지금 110만원 가까이 하는 아니면 1 1 0만원 넘는 3960ti 보다는 좀낮거든요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꼭 포함시켜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딜레이 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월간 견적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월간 견적 시작할게요 안 좋은 소식부터 대체적으로 전월 대비 10에서 15%가량 그래픽 카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입사에서도 공급하는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뭐 유통사만 뭐라 하기도 좀 어렵고, 거품도 좀 끼인 것 같아요. 어, 좀더 거품이 커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한 10에서 15% 이제 견적 짜고 난 뒤에 보면은, 음, 전월 대비 대충 10만원씩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아, 그럼 좋은 소식도 하나 필요하겠죠. 비오6 0보대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기가바이트와 아수스의 제품이 이제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꼭에지락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죠 제가 직접 몇 가지를 테스트해보고 그거를 이제 추천 견적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P31하고 9 8 0프로도 드디어 추천 견적에 넣기 시작했는데요 왜 일찍 적용 안하고 기다렸냐면 어,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봐 좀 팔릴 때까지 눈치를 봤어요 근데 P31 같은 경우는 일부 메인보드에 아직까지 호환성 이슈가 있고요 980프로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혹은 취향에 따라서 저거 PN981 아니면 9 7고에버와 음 혼용해서 골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케이스 추천하는 거 변경이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 가격에 좀더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는 제품 몇 종류 들고 와서 바꿨습니다 딱그 정도만 변경사항이고 이제 월간 견적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렴한 제품부터 시작할게요 40만원대 인텔 AMD 사무용 영상 감상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인텔 같은 경우에는 1백1 0 0 쓰시면 됩니다 1백1 0 0 F는 안 돼요 F는 내장 그래픽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1백1 0 0으로 가시고요 어, 쿨러는 넣어도 되지만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본 쿨러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인텔은 메인보드는 프라임 H410 M-K를 넣어놨는데요 뭐 M-D도 있고 종류가 좀 여러가지가 있을거예요 프라임 제품이 근데 저거 종류에 따라서 출력포트가 다르니까 본인이 쓰시는 모니터가 뭐 d 서 u 인지 DVI인지, 아니면 HDMI인지, DP인지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보드를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프라임 H40 시리즈 여러 개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거기에다 메모리는 4기가 두 개를 넣었는데, 어, 왜 8기가 싱글로 안 하고 4기가 두개 넣으셨나요? 물어보신 분 있,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장 그래픽 성능이 그 램두개 꽂았을 때랑 한개 꽂았을 때랑 1 0몇 프로 차이나요? 꽤큰 폭으로 차이나고, 거기다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도 램은 짝수로 꽂아줘야, 아, 그래야, 이제 듀얼 채널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한 3%에서 4% 정도는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값에. 그래서 4기가 두개를 추천드립니다. 아, 저는 나중에 램 업그레이드 할지 모르겠는데요. 싶으면은 그냥 돈을 더 투자하세요. 그래서 8기가 두개를 미리 박으세요. 그래픽카드는 내장 그래픽이고요. 어, SSD는 웬디 블루를 선택했는데요. 웬디 블루 말고 뭐음 저거 지금 사타반이 선택했거든요. 마이크론 MX500 쓰셔도 됩니다. 이거 말고 그냥 SN550 같은 거 어때요? 아, 그런 거 쓰셔도 괜찮은데요. 일단, 사타 방식이 어떤 CPU를 쓰든 특별한 호환성을 타지 않을 뿐더러 메인보드 호환성에도 훨씬 좋기 때문에 사타를 골라놨습니다. 좀더 싸기도 하고요. 근데, BX500이라든지 아니면 웬디 그린 같은 건 추천 안 해요. 걔네는 DRAM 리스도 DRAM 리스지만, 기본적으로 컨트롤러 성능이 좀 떨어지고, 랜드를 싸구려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량률이 높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크래시2 500W, 그리고 하이퍼 K FSP 500W 두 가지를 선택해놨는데요. 성준님 이거 내장 그래픽이라서 파워 500까지 필요 없잖아요. 하실 수가 있는데, 300W나 400W 파워에서는 품질이 괜찮은 애들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최소 요구치요. 저놈들은 불량률이 1%도 채 되지 않는 나름 검증된 파워로서 요 정도 급 써주셔야 여러분이 컴퓨터 한번 사고 별 이상 없이 꾸준히 쓸수 있을 겁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루키를 넣어놨는데요 그냥 싼 맛에 CD롬 있어서 넣어놓은 거고 여러분 취향이 안 맞는다면 이거는 얼마든지 변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인텔은 그렇고요 AMD 안보죠 AMD는 장점이 뭔데요 일단 CPU 가격부터 2만원 더 비싼데요 AMD가 CPU 성능, 멀티 성능도 조금 더 좋고 그다음 내장 그래픽 성능도 조금 더 좋습니다 요 내장 그래픽 성능은 조금이 아니라 좀큰퍼고 차이나요 30% 가까이 차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이것도 루나르는 내장, 그 내장 그래픽 내장 그좀더 높은 성능을 쓰려면 레모버를 해주는 게 좋을 거고요 보드를 일단 AMD 전용 보드로 써야 돼요 위에 건 인텔 제품이니까 여기에 못 꽂거든요 소켓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A520 보드를 써야 돼요 돈에 여유가 좀 있다면 은 아수스 A520 터프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 돈에 여유가 없다면 그냥 기가바이트 AO10M S2H 쓰시면 됩니다 왜꼭 S2H인가요? 저거는 포트가 세 가지가 다 있어요 d s u b DVI, HDMI 세개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느 모니터 쓰시든 호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요 보드 정도만 쓰셔도 괜찮다 생각해요 램 오버도 되고 어차피 4 3 5 0 g 는 CPU, PBO가 안 터지기 때문에 이걸로도 전력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내장 그래픽 성능을 위해서는 뭐다? 짝수로 넣어야 된다. 8기가 두개 넣든, 4기가 두개 넣든, 본인 용도에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거기에다가, SSD는 제가, 뭐, 마찬가지로, 웬디, 블루, 아니면 마이크론, MX500 추천을 하는데요. 주머니 사정에 좀 여유가 있다면, 뭐, PM981A 같은 거 쓰셔도 괜찮고, SN550 뭐 500기가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방금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동일유로 이 500W 파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서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저는 분명히 마닉 클래식2라 그러는데 마닉 제품이라고 뭐 캐슬 이런 거 넣지 마세요 걔네들이 오히려 저거보다 불량률이 높아요 어, 그리고 FSP, 하이퍼 K 뭐 하이드로 쓰셔도 되긴 한데 그건 좀비싸니까저 정도 넣어주시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케이스는 MATX 지원 케이스면 본인 취향에 맞는 거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루키 케이스는 그냥 싸고 CD롬이 있다 정도가 장점이라서 넣어뒀습니다 이렇게 인텔 AMD 40만 대 견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요 이거의 성능을 대략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일단 둘다4코 8스레드입니다 그래서 나름 멀티 성능이 괜찮아서 엑셀 고용형 파일도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수식이 좀 있더라도 거기에다 간단한 영화 FHD로 감상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요새 넷플릭스 많이 쓰시잖아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 본다든지 그런 건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포토샵 같은 것도 뭐 돌아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활하게 하다, 한다고 하기 좀 어렵고요 피파도 약간 렉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 같은 거 옵션 타입 조금 하시고 그림자 옵션 끄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카트라이더 요런 거 던파 요런 좀 고, 저사양 아주 예전 고전 게임 이런거 하시는 데는 뭐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혹시나 하는 그 말인데 나중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하려고 요 견적을 짜는건 별로 좋지 않아요 차라리 그 80만원대 견적 쪽으로 돈을 좀더 모아서 한꺼번에 넘어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게이밍 용도로 나중에 쓰려고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할까요 하실거면요 자 그럼 40만대 견적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은 80에서 100만원대 인텔 견적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성조님 왜엔 d 견적은 80만 원대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1400F가 뭐 3,300이라든지 3,300X, 3,600X보다는 좀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인텔은 인텔로 골라 드렸습니다. 80에서 100만 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아, 왜 60만 원대, 70만 원대 없어요? 지금 그래픽카드 나오는 사정으로는 그건 고를 수가 없습니다. 어설프게 1030 이런 거 고르면은. 뭐 중고로 7호 공 티아 이런 거 사면 은 그냥 루나르 내장 그래픽하고 성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구간은 다 건너뛴 거예요. 자 인텔 10세대 만4 0 10, 0 f 입니다만4 0 0 f 당연히 내장 그래픽이 없겠죠. 요 내장 그래픽 쓰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장 그래픽 꼭 필요하시면 그냥 만4 0 0 쓰시고요. 6호 12스레드 제품인데 가성비의 인텔이에요. 16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처품이 없어요 물론 15만원에도 살수 있는 시기가 있었으나 지금 다소 오 올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고요 기본 쿨러 써도 성능저하가 없습니다 혹시나 소음이 좀 신경쓰인다면 r 4 i M120이라는 거 있습니다 2만원 채 하지 않는 쿨러인데 쿨링도 나름 괜찮고 겜맥스랑 비슷해요 근데 가격도 싸니까 요거 가셔도 괜찮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h 4 1 0 m 쓰셔도 되는데요 어, 저는 게이밍 프레임 좀더잘 나오는 거 게이밍 프레임 얼마 거뭐 방어되는 거뭐 이런 걸 원하신다 그런 분들은, 아니면, 차 후에, 3060 같은 걸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다면, B560으로 가세요. B560 가면은, H410이나, H46, 아니, B460과 다르게, 메모리 오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싼 메모리 쓰지 않아도, 뭐, 삼성 메모리나, 아니면, 마이크론 3200CL22짜리, 그, 기본 메모리 있잖아요. 녹색. 그런 거 사도, 3600 정도 쉽게 레모버가 돼요. 그래서, 요 보드 사시고, 저는 에즈락 보드 싫은데요. 에즈락 보드 싫으면 뭐, 아수스 보드 쓰셔도 됩니다. 만4 0 0은 사실 전력 소비는 크지 않기 때문에 보드 선택이 조금 자유로워요. 다만, 제가 추천하는 제품 중에서 가시는 게 좋긴 해요. 하여튼, 요거 쓰시고, 거기다가 메모리는 8기가 두 개를 넣었어요. 여러분, 게임 좀 한다 그러면은 요새는 대부분 나는 오 게임이 한 6기가에서 8기가 많이 쓰는 애들은 12기가 정도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8기가 한으로는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 어렵거든요. 8기가 두개 넣어주시고요. 그래픽카드가 문제인데요 저도 그래픽카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80만원대 살려면 지금 1050Ti 빼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1050Ti 단종 아니었어요? 아니요 재생산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1050Ti도 무려 30만원 정도 하거든요 요거 판매하는 업체에서 완본체로 사시든지 아니면 1650 1650도 올라서 35만원 정도 해요 이거 끼워서 파는 업체에서 사든지 주문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100만원대 견적이 좀 되는데 1650 슈퍼 가는게 제일 좋긴해요그 정도쯤 가야 배그도 뭐 국민옵션으로 프레치돼서 어느 정도 즐길 수가 있어요. 하이트간에 따지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거, 구진수 좀 저렴한 제품으로 예산에 맞춰서 이셋 중에 고르시면 될 겁니다. SSD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가 웬디 블루 250 정도 나는데 그냥 SN50 500기가 쓰셔도 괜찮고요. PN981 A 500기가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어, 거 쓴다 해도 용량 두배 되면서 가격이 딱두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게 뭐 손해는 없을 거고요. 예산 진짜 빡빡하시면 웬디 블루 250이나 500 정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 웬디 블루 저는 안 좋은 기억인데요 그러면 MS500 쓰시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네스 클래시 2 500을 넣어놨는데 하이퍼 K 500 쓰셔도 되고 시소닉 500W 쓰셔도 됩니다 근데 어, 이거 가지고 어디까지 커버돼요 물어보신 분 있을까봐 살짝 알려드리자면 2060까지는 해볼만해요 하지만 3060 이상급의 제품 쓰신다면 3060 Ti 이런 거요 그러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600 정도 가셔야 되고요. 상온 치고 쓰실 거면은 저는 650이나 700 정도 권장드립니다. 예. 여튼 업그레이드 생각 안 했을 때는 500W 넣어도 충분하고요.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경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래픽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발열량이 증가합니다. CPU도 조금 더 전류 소비량이 큰 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기본 쿨러 쓰실 분도 있을 테니까 케이스 쿨링 약간 신경 쓰셔서 어, 16,000원 정도만 더 주시면 이 M60을 살수 있어요. M60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강화유리라고 찝찝하다 이러신 분들인데 강화유리가 실제로 택배로 보내도 파손이 잘안 일어나거든요 제가 1년에 한건 정도 볼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화유리는 깨질 때 네모나게 조각조각 잘라져서 깨지기 때문에 날카로운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칠 염려가 없으니까 뭐 주, 집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되고요 저 케이스를 추천한 이유는 3만 원대 치고는 나름 마감이 괜찮은 편이고 펜블량도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근데 다 LED도 끌수 있고 기본 펜을 6개를 포함시켜주니까 어 쿨링도 괜찮은 편에서 넣어놨습니다 마음에 진짜 안드신다 그러면 은 아크릴 케이스를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 대안 케이스 미6 얘는 아크릴 케이스입니다 요걸로 바꾸시면 될거예요 둘이 쿨링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마감도 비슷하고요 조립하기는 미6가 좀더 쉬워요 강한율이 싫다 하신 분은 이걸로 넘어가시면 될거예요 제가 일부러 바꿔놨어요. 요새 그, 유리 파손 이슈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있을까봐. 자, 어쨌든, 그렇게 80에서 1 0 0만대 견적 짰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1 4 0 f 이제 CPU는 고정이죠? 그럼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조금 달라집니다. 1050ti 쓴다면, 롤, 피파, 오버워치 정도는 원활하게 즐겨요. FHD에서. 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최소 프레임 방어도 무제되지 않을 정도로 60 이상 선은 늘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지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배그까지 보신다면 그러면 1650 슈퍼 정도를 권장합니다 어 근데 저는 그보다 더 고사양 스팀 게임 위주로 하신대요 그러면 이 견적을 사시면 안 돼요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적어도 3060 견적 쪽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50 TI 합계 금액은 1,400 F 쓰시고요 80만원 정도고요 1650에 B560 보드 써서 레모보드 하고 거기에 1,400F 견적이면 요한 90만원 정도 합니다 1,650 슈퍼를 쓴다 그러면 은 얼마다? 100만원 견적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80에서 100만원대 인텔 견적 여러분한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110만원대부터 190만원 게임의 PC 견적 한번 보겠습니다 CPU에 조금 더 힘을 줬다 거기에다가 영상편집까지 원활할 수 있는 1,700F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아니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좀더다용도로 늘어난 견적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예산이 빡빡하면은 110만 원 정도면은 뭐 17F는 넘어가시고요. 140F 그대로 써 주세요. 가격은 17만 원이고요. 만사 F 같은 경우에는 인텔 기본 쿨러 써도 제가 아까 성능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 쿨러 쓰셔도 되고 기본 쿨러는 소음이 좀 심할 것 같은데요 저는 여름에 발열 높은 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ID쿨링 SE224XT 쓰시거나 아니면 은뭐 i 구주 아까 전에 보여줬던 120M 쓰시든지 그거 말고도 제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겜맥스라든지 그런 거뭐 2, 3만 원대 공랭 쿨러 타워형이면 어느 거 쓰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저 소음을 원하신다면 트리니티 화이트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쿨러 이열스닝 넣는 거는 만3 0 fs라고 넣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에즈라게 비오르코 M 프로4 추천드립니다. 이거 17F까지도 커버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돼요 물론 에즈라길 램포트가 자주 고장난다고 이슈가 있다고 하지만 2,4번 고장나도 1,3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요거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그잘 고장난다는 게 사실 100개 중에서 두세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당첨되진 않아요 그럼 다른 보드에서는 얼마길래 요 100개 중에 한두 개입니다 <웃음> 램포트 고장 그러니까 램슬롯 고장 아, 어, 그리고 2번, 3번의 거는, 자, 2번은 여러분이 드라이버 모스를 사용하는, 그니까, 러 v c 코어 기준으로만 8페이지를 박아놓은 놈이에요. GTA 1페이지 있고, 거기다, 저기, SAIO 쪽에 또 1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총 10페이지라고 봐도 되는, 나름 드라이버 모스는 튼실한 보드이기 때문에, 추천 목록에 넣어놨는데, 이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만사이프는 그냥, 그냥 넘어가세요. 그럼 4, 460은 뭐예요? 레모버 할줄 모른다. 그래서 안 한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460을 넣어놓긴 했습니다 램 오버 하지 않는 17F용 0 0 가성비 보드예요 그래서 만사백 쓰실 분은 이것도 제껴도 됩니다 만사팩은 웬만하면 B560M 프로포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를 따졌을 때 램은 삼성전자 어, 8기가 두개인데 2666램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2666램하고 21300램하고 뭐가 다른데요? 둘이 같은 메모리예요 근데, 3200짜리 있는데, 왜 이걸 선, 선택하셨어요? 8기가에266 램이면은, 대부분, MDI 아니고, CDI 아니면 DDI로 온다 CDI, DDI가 MDI보다 오버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ADI보다도 조금 잘 되는 편이고. 그래서 요거를, 일단, 램오버 한다 생각하고 추천을 드리고요. 램오버 안 해도 저램 괜찮아요. 만약에, 램오버 할 생각도 조금 있으나, 일단, 당장은 램오버 안 하고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마이크론 크루셜3200 램, CL22라는 거 있어요. 얘 꽂으면은 B560에 기본적 3200이 자동 적용이 됩니다 요거 쓰시면 괜찮습니다 렌터 낙나가게 풀면 얘도 오버 좀잘 되는 편이에요 뭐 3800, 4000도 한번 시도해 볼만 해요 둘 중에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100만원 초반대 견적은 요, 요쪽 요 그래픽카드를 보셔야 돼요 옆에 거 보시면 안 돼요 옆에 부터는확 띕니다 가격이 자 1660부터 1660 키아이를 먼저 권장을 해드립니다 종류무관이에요 2펜만 된다면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가격이 맞다면은 사 쓰세요 가격은 제가 밑에 적어뒀는 가격 정도가 현 시점에서 그나마 적정 가격이에요 아니 제일 비싼데 뭐가 적정 가격이냐 이럴 수가 있는데 아마 구하려고 보시면 알거예요 저게 컴퓨전 가격이거든요 그나마 컴퓨전 가격이 너무 그 후려치지 않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웃음> 저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0 쓰면 50 60 슈퍼 쓰면 55 60TI 쓰면 60만원 정도 가까이 합니다 아니 성준님 이건데 사실 60TI는 별로 추천 안해요 이 돈이면 은2060 음, 아직 파는데 잘 찾아보면 있거든요 57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그걸로 넘어간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두 개를 우선 추천해 드리고요 요거보다 싼 가격이면 걱정하지 말고 업어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싼 편이니까요 SSD는 제가 이렇 나눠 놓긴 했는데 그 용량 부족하면 은 뒤에 거 쓰셔도 970 EVO 5 0 0짜 쓰셔도 됩니다 용량 부족하면 굳이 앞에 거꼭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예산 빡빡한 분들 위해서 액수 맞추려고 넣는 거예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1660Ti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 충분히 500W로 커버되니까 요둘 중에 쓰시든지 이거 말고도 뭐 시선이 것도 있고 어, 더찾아보면몇 종류가 더긴 한데 일단 잘만 꺼나 에코 꺼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불량률이 얘네들보다 좀 높기 때문에 어제 가면 요둘 중에 선택하세요. 케이스는, 대한 케이스, 미, 미6 넣어놨는데, 미6가 풀 아크릴 케이스에요. 요거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C6, 아니, C60 쓰셔도 됩니다. 벤티. 아니면 그 옆에 있는 M60 쓰셔도 되고. 요 중에서 고르시면은, 예산 안에서 크게 비싸지 않게, 나름 원하는 옵션 있는 케이스 쓰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그러면 각각 케이스에 이제, 장점을 짧게 설명드리며 넘어갈게요 일단 벤티 c 6 0은 0.65T 정도의 간판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 펜이 6개고 RGB 펜을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LED를 펜은 계속 돌아가는 상태에서 상당 순행 2열을 달더라도 간섭이 전혀 없는 케이스고 나감은 다소 아실 수는 있으나 4만원에 상당 그 순행 간섭이 없다는 건좀 괜찮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요 순행 안쓸 거면은 그냥 M60 쓰는 게 무난합니다 이게 아크릴하고 유리케이스가 명백한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강화유리는 깨질 때 완전 박살나지만 그러니까 충격이 일반 유리보다는 강하지만 아크릴보다는 강하진 않거든요 대신 스크래치에 강해요 그래서 오래 쓰더라도 옆판이 막 스크래치가 나서 막 불투명해 보인다든지 색변화 같은 거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스크래치 너무 많이 나서 보기 싫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아크릴케이스는 뭐가 장점이 있죠? 자파라는 게 없습니다 자, 자파는 자연스럽게 깨졌을 때 얘기하는 건데 그건 이제 강화율이 불량 혹은 온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팽창도가 변경되면서 깨지는 경우인데 진짜 드물어요 솔직히. 몇천건에 한건 있을까말까니까 크게 신경 안쓰시고 아크래 안쓰셔도 된다 생각하는데 혹시나 나는 조금이라도 불안함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집에 애완동물이 있거나 아니면 은 어린 자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미6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세가지 케이스 중에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불편함없이 쓰실 것 같고요. 배그 오버워치 P.O.E. 로아 등등 인기 게임은 상업 중업 정도에서 프레 d 디에서는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프레임 충분히 잘 나오고요. 1060아1060참1660 1660 Ti까지만 가도 지금 얘기하는 정도의 어, 충분한 프레임이 나오고 1400F는 레모을하면 차후에 3060 3060 Ti까지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워만 650이나 700 정도로 올린 상태서 에요 세팅으로 구매하시면. 나중에 그래픽카드만 바꿔서 좀더 나은 게임 성능을 노릴 수가 있는 견적이 될 겁니다. 간단한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도 6코어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케이고요. 어, 총 금액은 1660 썼을 때는 110만 원 가량, 그리고 1660 Ti를 사용할 때는 120만 원 가량 하는 견적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조금 더 비싼 100만 원 중반대 견적을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여전히 14F는 고정입니다. 14F 쓰시고 쿨러는 뭐. 겜맥스 400 쓰든지 아니면 아이디 쿨링 224XT 쓰든지 쓰시고요 보드는 여전히 에즈락 B560M 프로퍼 쓰시고 램은 이둘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쓰세요 대신 이제 그래픽 카드가 바뀌어요 그래픽 카드가 3060으로 바뀌었는데요 종류 무관에 원펜만 아니면 됩니다 투펜 쓰시면 온도 대부분 문제없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3060은 전력 소비량이 170W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발열이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 상호유권 가격이 저번 주만 해도 60만원에 파는 제품이 가끔 보였는데요. 어, 이번 주넘어면서 대체적으로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한 5만원에서 6만원까지 올랐더라고요. 물건 받는 가격이 올랐어요. 그다 보니 70만원부터 85만원 사이에 들어가요. 일단 제일 싼거 사는 게 좋아요. 뭐, 어설프게 좀 이쁜 거, 괜찮은 거 사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싼거 상호유권 쓰시고요. 거기에다가 PN98A가 지금 가격이 다소 올라서 사실 제 1번 권장은 970에 보고 그 다음이 PN981A가 2번 권장입니다. 그리고 예산 좀 빡빡하시면 500기가에 7만원 조금 넘는 요 웬디 블루 사타 방식의 500을 쓰시든지 아니면 8만원 정도 하는 SN550을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00기가짜리 파워는 600W 시소닉 s 1 2를 추천드렸는데요 예산 좀 빡빡하시면 좀더 저렴한 마이크로니스크리트 600 쓰셔도 3060에 1 4 0 0조합은 커버가 됩니다 그 케이스는 일단 벤티를 추천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견적까지도 여전히 이제 미6라든지 아니면 M60이라든지 다른 케이스 쓰셔서 약간 예산을 더 세이브하셔도 됩니다 이 케이스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까 110만원 견적 설명할 때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돌려보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튼, 이 150만원, 140만원 사이에 있는 견적은 어떤 정도의 성능을 보이냐 하면, 3060을 사용했기 때문에, 트리플 a 급 게임도 상업으로, 트리플 a 급 게임 뭐 있나요? 뭐, 메트로라든지, 아니면은, 디비전, 뭐, 원헌 어, 여러분 생각하는 좀 고사양 게임들 있죠? 배그는, 여기에 고사양 게임이 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배그는 당연히 잘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임들을 충분히, 부족함 없이 즐길 수 있고요. CPU 성능이 약간 부족할 수는 있으니까, 램모버 하고 쓰시는 걸좀더 권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소 프레임 방어가 올라가는 편이에요. 공냉 쿨러 달았을 때, 요 견적 쭉 가면, 부품 가격은 142만원 가량 되는데요. 뭐, 공인비 포함하면은, 대충 145만원? 좀 공인비 비싼데는, 150만원 가까이 사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어느 그래픽카드 선택하냐 했대요. 상공6공 중에서. 요 액수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140에서 155만 원 사이 정도에 들어가는 견적입니다. 송준님, 저는 200에 가까운 견적 쓰고 싶은데요. 주머니 속에 좀 여유가 있어요. 혹은 송준님, 저는 그 방송하면서 게임을 해야 돼요. 혹은 송준님, 저는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렌더링, 인코딩 같은 거를 작업을 같이 하면서 게임을 해요. 모바일 게임 여러 개 틀어놓고 게임을 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200만원 견적 추천드리는데요. CPU가 바뀌어요. 인텔 코어 i7 10세대에 1,700F를 넣었습니다. 아, 성전님곧 있으면 12세대 나온대요. 아, 11세대 잊어먹으세요. 이미 리뷰 다 퍼져 있습니다. 굳이 12세대 갈 필요 없이 저렴한 가격에 요 제품 쓰시고요. 여러분, 12세대 가려면 i5 사야 돼요. 이돈 주고. 32만원, 33만원 주고 i5 사야 됩니다. 1,700F 쓰시고, 쿨러는 이제 트리니티 쓰기엔 좀 그래요 이게 자금용도 쓴다고 이미 명시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저는 EMT 레드비 240 싸게 쓰시거나 저는 공랭 쓰겠다 이러신 분한테는 CR2000GT 추천드리고요 혹은 좀 AS 빵빵한 순행 혹시 터질지 모르니까 5년의 AS짜리 쓰고 싶다 그러면 NMX 240 이렇게 세개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1 7 0 0은 보드는 여전히 b 5 6 9 m 프로포 써도 되고요 주머니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 5, 6만원 더 보태서, 아수스 터프 쓰셔도 괜찮습니다. 차이점이 뭔데요? 아수스 터프가, 뭐, 사운드랑 랭 같은 게 약간 나은데다가, 확실하게, 모스펫 있죠? 모스펫스 드라이버 모스펫 했기 때문에 전원부에서 튼실합니다. 온도, 문제 없을 거고, 저거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사실 망9베 f 도전력제한 해제 안하면 버틸 수 있는 보드거든요. 나중에 업그레드 생각해서 저거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중에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램오버 하지 않더라도 사실 저는 3번 별로 추천 안해요. 1번을 좀더 추천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램오버 안 하신 분들은 마이크론 램 3200짜리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메모리가 음 그냥 꽂자마자 3 7 0 0이 적용이 돼요. <웃음> 게임프레임 조금 더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용도에 떼서 1번, 2번 램 선택하시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 190, 200 사이 견적에서는 제가 6700XT를 넣어놨어요 3960Ti가 사실 6700XT보다 게임 성능이 떨어지는데요 근데 시장가는 더 비싸요 다나와가격도더 비싸고 실제로 여러분 구하려고 했을 때 중고나라를 보든 아니면 각 소매상을 보든 어저 6700XT보다 좀더 비싸니까요 6700XT 86만원부터 100만원 정도 사이에 들어갈테니까 요제품 사시고요 아니 지금 140만원 파는 애들도 있던데 그거는 뭐그 가격 아니에요 총파에서 넘어오는 가격이 80만원 정도의 초중반에서 그 90만원 초중반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격이 원래 한 100만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너무 비싼 거 사지 마세요 미리 여러분한테 명시해 드리고요 SSD는 요내쪽에사 하면 되는데 예산 빡빡하시면 웬디 블루 500 예산 조금 여유있다 싶으면 은970에버 나는 쓰기 속도도 좀 중요하다 싶으면 PN982 A 어, 나는 하이닉스의 뭐요 새로운 제품 나왔는 거 맛보고 싶다면 P31 가도 되는데 일부보에 호환성 이슈가 있으니까 4번은 막 권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SSD 선택하시고 거기에다가 파워는 제가 뭐750 골드를 우선순위에 적어놓긴 했는데 전력소비량이 이 정도 되면 좀 커요 6700XT가 200W 정도 먹고 CPU가 뭐자가우에 따라서 150에서 200W 정도 먹거든요 그럼 합치면 400 정도 먹겠죠 400 정도 먹었을 때 전기세를 충분히 아낄 수 있어요 골드급이면 형광등 하나 정도 전기세를 아낄 수 있으니까 어, 전기세 생각해서 골드급 가는 것도 괜찮고요 AS도 길어요 골드급 사시면 기본 7년에 시작합니다 아니면 예산 빡빡하시면 마이크로닉스 700W 스탠다드 쓰셔도 괜찮습니다 캐슬말고 꼭 클래시2로 쓰세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해치팔로 놓긴 했는데 해치팔이 요번에 개선이 됐어요. 원래 이게 280, 240라디까지만 상단에 간섭이 없었는데 포트 전면에 있던 게 측면으로 바뀌면서 360까지 커버되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3열 라디 달고 뭐 이쁘게 꾸미시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고 이 해치팔이 6만원 차 안하는 가격인데 강판 두께도 0.75라서 웬만한 뭐 10만원짜리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근데나 뭐, LED도 끌수 있고, 소음도 그리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넣어놔봤어요. 왜? 견적이 200만원짜리인데, 3만원짜리 케이스 쓰긴 좀 그렇잖아요. 3만원짜리 쿨링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3만원짜리 쓰셔도 되긴 하는데, 그, 200만원짜리 견적에 너무 싼 케이스 써서, 삐그덕삐그덕 소리 계속 나고, 포트 금방 고장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마음이 안 좋을 테니까, 오늘 좀더 오프해서 요거 쓰시는 걸 권장하고 진짜 예상 빡빡하고 이열 수능 쓰겠다 면은 벤티 C60까지는 제가 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S830 쓰는 것도 괜찮고 돈 여유가 있다면 사실 3100M이나 DLX2를 조금 더 권장드립니다. 저는 총 연적의 5% 정도까지는 케이스 가격에 쓰는 거를 권장드리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게 케이스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중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요 다섯 개 중에서 어, 이 견적의 평가는 상호권 TI보다 좀더 게임의 성능이 좋은, 얼마나 좋을까요? 대략 4, 5% 정도 좋은 6700XT를 넣어서 FHD는 충분히 상업으로 어, 어지간한 게임 뭐 70프레임, 1 0 0프레임 쭉쭉 뽑아줄 거예요 거기다 17F를 썼기 때문에 CPU 성능을 대폭 특히 멀티 성능을 올렸습니다 멀티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편집, 방송, 렌더링, 인코딩 같은 거할때 강점이 있고요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뭐 다른거 한두개 띄워두는데도 괜찮겠죠 게임을 두개 띄울 수도 있는거고요 멀티성능만큼은 5600X보다도 조금 더 뛰어나니 아까 얘기했던 멀티성능이 필요한 경우는 정말 괜찮은 견적이라고 생각하고 총금액은 1700F에 B560 터프보드 쓰고 6700XT에 순행 2열을 넣었을 때 기준으로 194만원 부품 가격이 나오고 공비 포함하면 한 200정도 되는 견적입니다 이정도만 가도 뭐 몇년동안은 실패 없이 쓸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인텔 110만원부터 거의 200만원대니까 200을 바꿔 놓을게요 2 0 0만원대 게이밍 PC 견적 보여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고급형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MD 170만원부터 300만원짜리 견적입니다 5600X와 5800X 있었었고 그래픽카드는 607080을 넣은 견적이에요 포토샵 아주 빵빵히잘 될거고 영상편집 별 걱정 없이 잘될 거고요. 최고의 게임 성능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게임 성능이 대폭 올라갑니다. 여기서 5 9 0 0거나5950 쓴다고 해도 게이밍 프레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수수 게임을 즐기시는 여저, 여, 여러분은 여 이쪽으로 가시면 정말 괜찮은 제품이고요. 일단 5600X를 요번에는 1순위를 추천하기보다 저는 1.5순위나 2순위라고 생각해요. 5600X 제가 3월중순엔 들어올까 그랬는데 사실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미러, 본의 아닌 게 거짓말 한게 됐는데 이게 발주를 내더라도 이제 들어오는데 유통이 조금 복잡해요 배를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통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어, 이게 재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요새 들어온게다 멀티팩이라서 그다 보니까 5600X가 3월 말이나 4월 초에 들어오는 걸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시장에서 CPU 살려고 보면 은 다나와 찜만 조금 싸게 파고 나머지다 비싸게 팔아요 5600X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 5800X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물론, 뭐, 돈 투자한 만큼 게이밍 프레임이 올라가진 않지만, 차후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도 가능할 거고, 몇몇 게임은 8코어랑 6코어랑 게임 프레임 차이가 좀 나요. 사이버 펑크 같은 경우요. 그런 경우에는 3에서 5%도 나기 때문에, 지금 가격 차이가 10만원, 날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5800X를 우선 추천드리고, 견적은, 일단 170만원대 견적은 5600으로 짜볼게요. 5600에, 예, 5600은, 지금 얘기하는 트린니티나 아니면 겜맥스 400이나 어 아이디쿨링 2 4 x t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AMD는 인텔 대비 10도 정도 높게 찍히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게 좀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순행 NMX240 이런 거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순행 무사할 필요 없습니다 순행 제가 최근에 터진 거못본 지가 1년쯤 됐어요 작년 여름쯤에 한번 터지는 거 보고 그 뒤로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 선택하셔도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 보통 터질 경우에는 누수 보증에 의해서 90% 정도의 부품 가격은 그 제조사가 물어줍니다 그러니까 유통사가 크게 걱정 안하셔야 됩니다 소음에 민감해서 순행 안가겠다 하시는 분은 갤러헤드 쓰시면 돼요 갤러헤드는 비교적 좀 조용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5600이든 5800이든 B450으로 커버가 되거든요 B450 M 프로포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프로 S를 굳이 고집 안하셔도 된는데 프로 S는 아무래도 드라이브 모습에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전원부 발열이 착하고 기대수명이 길어지긴 하겠죠. 근데 프로 S 가자니 여기서 돈 조금 더 못하면 또 B550 갈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B40M 프로를 먼저 추천드리고 혹시나 PBO도 안 켜고 쓰실 분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빡빡하신 분들은 5600쓸 경우에는 A560M 플러스 쓰셔도 됩니다. 얘가 PBO는 지원안 하지만 CPU 수동 오버랑 램오버는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5,600 뺐을 때는 뭐 딱히 전력 공급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성능자가 없을 거기 때문에 2번 선택하셔서 예산을 좀 세이브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1번이나 2번의 가격이 거의 같은데요 <웃음>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 먼저 추천하는 거죠 메모리는 삼성전자 제가 2666 메모리 넣었는데 이거는 램오버 한다고 생각하고 넣은 거고요 여러분 램오버 안할 거거나 아니면 차후에 할 생각이 있다면 마이크론 그 크루셜 3200에 CL22짜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3200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수동 오버 안하더라도 어, 저는 빡빡하게 램 오버해서 게이밍 프레임 올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a 로 l f 메모리 CL14짜리 3200 사시면 됩니다 CL16짜리가 더 싸던데요 CL16은 추가 오버가 잘 안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L14에 3 2 0 0이요 확실하게 3733까지는 보통 들어가거든요 요걸 먼저 권장드려요 물론 렌터 풀고 램 전압도 조금 더 주고 해야 됩니다 제영상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여러분 견적이 액수가 확 바뀝니다. 상유권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5만 원인데 종류 무관이에요. 이펜만 되면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 이제 저, 그 저는 200만 짜리 사고 싶다 하신 분200한 초중반 그런 분들 상공추공 가시면 돼요. 저거는 120만에서 135만 원전월 대비 10만 원 놀랐죠. 그리고 나는 300 가까이 되는 견적 아니면 200 후반대 견적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게임 성능 원하시는 분 QHD 144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3080 가시면 됩니다 이 3080은 무려 150에서 180만원 사이 가까이 니다그 150만원에 파는 가게도 잘 없어요 대부분 170, 180에 파니까 좀 비싼 가게는 200에 파니까 이거는 견적이 갑자기 확뛸거예요 6700XT도 스그머니 넣어놨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상공 7 0보다는좀 못한 성능이지만 상0 6 0 Ti보다는 약간 나은 성능이고 가격적으로 약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80만원 중반에서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견적 짜시면 됩니다 그럼 저거는 이제 한 200만원 견적 정도 나오겠죠 예산에 따라서 그래픽카드 선택하시고 그리고 SSD는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취향대로 구7 0 에버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이거 에버 플러스랑 뭐가 다른데요 에버 플러스가면 쓰기 속도만 좀더 빨라지지 읽기 속도는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쓰시는데 체감을 못할 겁니다 PM98A는 뭔데요? 에버플러스의 OEM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쓰기 속도 나는 중요하다생각하신분 2번 가시고요 어차피 400, 500밖에 차이 안 나긴 하지만 웬디는 예산이 진짜 너무 빡빡하신 분 CPU랑 그래픽카드 다 투자해서 그런 분들 내가 쓰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SK하이넥스 P31 요새 괜찮다고 쓰신분 많은데 얘는 그래도 일부 보드에 호환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4순위로 추천드립니다 이중에서 취향껏 쓰시고 1번이 제일 무난하긴 해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파워가 변경이 돼요. 여러분이 3060이나 3070 정도 쓰신다면 650W 혹은 700W 파워로도 커버가 되거든요? 5600의 경우. 그 조합으로 갈 때는 이걸로 가시고요. 내가 6070이 아닌 80이나, 아니면 70 중에서도 이제, 오버클럭 좀돼 있는 상급 제품 쓴다 하신 분들은, 이두 번째, 중앙에 있는 거 가시면 좋습니다. 시선닉 GM750이나 마이크로니스 700W 파워, 혹은, 뭐 안텍 EZ750 이런거 가추면 괜찮고요 어 나는 5800 아니면 나중에 5900도 쓸 생각 있고 거기에다가 3080 그것도 뭐3080 학급 말고 중급 이상 쓸 생각이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850 가진게 더 좋긴 해요 GM850 쓰시거나 아니면 클래시 s h 2 850 쓰시면 돼요 사실 750하고 850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나기 때문에 저는 찝찝하고 애매하게 750 가시는 것보다 3080 쓰신다 그러면은 어지간해서는850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그래도 이슈가 있거든요. 일부 3080 같은 경우에는 450W 가까이 전력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상, 상급 제품인데다가 개조 바이오스 덮어 씌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써도 400W 정도 쓰는 애들도 있거든요. 온도에 따라서 좀더 먹거나 덜 먹거나 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워는 넉넉하게 가는 게 좋다 생각해요. 원래 적혔는 만큼 다 쓰기가 어려워요. 그럼 수명이 까지니까요. 여튼, 여러분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요 파워는 결정하시고, 케이스는 이 다섯 개 중에서 아무거나 가시면 됩니다. 뭐부터 뭐까지? 해치 8, S830, 3100M, DLX21, 1200M. 이 다섯 개 중에서 아무거나 가도 되는데, 각기 장단점 짧게 설명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해치8은 여 제품 중에서 가격 대비 가장 쓸만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LED 끄는 기능도 있고 강판 두께도 0.8까지는 안 됐지만 0.7T 중반쯤 되고요. 거기에다가 적당한 쿨링도 되고 수냉쿨러 상당 간섭 없이 3열까지 되는 케이스. 그러면 S830은 뭔데요? S830은 조금 더 싸요. 해치8보다 크게 차이 안나요 근데 강판이 약간 더 얇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해치팔보다는 그 약간 더 이뻐요 이쁜데 음... 간판이 했기 때문에 좀 따그라 소리가 날 확률은 높아요 어쨌든 얘도 3열 수행까지는 호환이 되고 쿨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3100M은요 마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펜 컨트롤러 기본 제공해주고요 LED 당연히 사, 색깔 자기가 원하는 걸로 꼭꼭 눌러서 바꿀 수 있는 데다가 소음도 심하지 않아요. 얘가 RPM이 900인가밖에 안 돼서 기본적으로 1900몇 사이기 때문에 높게 안 찍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 호환성이 좋습니다. 그래픽카드 호환성도 폭넓고 거기에다가 수냉쿨러 상단 호환성도 폭넓은 선정리하기도 편한 편입니다. 뒤에 선정리 혼도를 높은 편이고 조립하기 아주 괜찮은 제품 어, DLX 이름은 뭔데요? 강판이 제일 두꺼워요. 제일 묵직합니다. 그다가 옆에 뭐다? 스윙도 우시 물론 해치파도 신도식이긴 한데 이렇게 열어서 쓸수 있는 편안한 케이스입니다. 거기다가 뭐수행 호환성도 괜찮고 얘는 소음이 좀 있는 대신 쿨링도 기본 펜 쿨링이 좋은 편에 속해요. 그럼 1200은 뭔데요? 다른 애들도 좀 비싸긴 하죠. 근데 비싼만큼 마감이 좋아요. 마감이 좋고 얘도 기본적으로 펜컨트롤어 같이 제공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또뭐 있지? 음 소음이 풍량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에요. 1200M이 앞 전면에 200mm 펜두개를 넣어놨거든요. 어, 간판 두께도 뭐 평균적으로는 0.8T에 가깝고요. 어, 이거는 비싼만큼 비싼, 비싼 값치 조금 더 하는 케이스. 생각하시고 다섯 어, 개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견적에 그러니까 액수에 따라 성능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얘기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170만원 견적 이거는 아까 5600 넣었잖아요. 5600이 1700K보다도 노멀하게 쓸 때는 게임의 성능이 더 뛰어납니다. 특히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죠. 있 배그, 롤, 오버워치 이런 것들 프레임 최소 프레임 방어가 잘 돼요. 카스 예, 여러분 생각에 조금 됐는 게임이고 프레임 높게 찍히는 애들 뭐 한타할 때 프레임 팍팍 까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프레임 유지를 잘 해주는 편입니다. 거기다 5600X면 3080까지도 커버 되기 때문에 차후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요. 지금 사용해 있는 그래픽은 3060이지만 FHD에서는 이 3060하고 5600X 쓰시면 진짜 만족할 만한 게임 프레임이 뽑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좀 쓰고 나는 최소 프레임이 중요해요 하시는 분들 뭐 공선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와우 하는 분들 아니면 은저 아이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가면 좋은 견적입니다. 자그 옆에 있는 240짜리 견적은 3 0 7 0는 넣었기 때문에 2080ti와 맞먹는, 아직 이제 고사인 게임도 잘 들어가겠죠. 그런 성능을 보여줘요. 5600X하고 조합했기 때문에, 현존하는 어떤 게임이든 FHD에서는 상업으로 간단히 들어가고요. QHD도 중상업 정도면은 프레임이 눈에 띄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4K는 좀버운감이 있지만, 이 정도 가시면은, 뭐, 누구한테 가가 자랑해도 될 정도로 게임이 잘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어느 PC방 가도 이 정도인 애들 잘 없어요. 대신 240만원이라서 X는 좀 비싸요. 이열순에 했었기 때문에 온도도 잘 잡는 편입니다. 자, 이게 세번째 견적은 약 300만원에 가까운 견적인데요. 3090을 넣은 거하고 게임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어요. 7% 차이 날텐데 3080 진짜 최상위 게이밍 제품의 그래픽카드를 넣은 겁니다. 그걸 넣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은 거의 200만원을 때려박았거든요. 5800을 넣어가지고 멀티 성능도 뛰어나요. 1700보다도 뛰어난 멀티 성능. 1900F랑 비교하면 비슷하고요. 1900K랑 비교하면 약간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같은 건 아주 잘 들어가겠죠. 인코딩 렌더링 다 문제없는데다가 이거 가지고는 이제 방송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배그 방송 같은 게큰 문제 없을 거고 그 외에 고사양 게임 원컴 방송 한다더라도 프레임 제약만 조금 걸어 두시면은 충분히 즐겁게 게임 방송도 하면서 약간 녹화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사양의 컴퓨터입니다. 4K는 뭐 옵션 타입을 좀 하셔야 되고요 QHD144나 FHD 중에서 울트라 와이드 제품에 넣어 쓰시면 괜찮은 견적이에요 이 정도면 은 현존하는 최상위 게이밍 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위로올라갑자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300 견적 그래서 AMD의 170부터 300 사이의 견적은 한꺼번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예산에 맞춰서 밑에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그 다음은 인텔꺼 보겠습니다 인텔 진짜 신제품 이제 곧 나오거든요 3월 30일 신제품 나와요 10세대 근데 음 10세대를 제가 팔려고 넣어놓는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알겁니다 이미 엠바고 무시하고 판매 시작한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리뷰가 다 풀려있어요 11700K가 IPC가 높기 때문에 뭐 싱글 작업이든 아니면 은그 IPC는 클락당 성능입니다 멀티 작업이든 분명히 똑같은 라인업하고 비교하면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돈을 투자한 만큼 값어치, 값어치가 있냐 했을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세대 I5와 지금 예약구매 받고 있거든요 내가 받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17F 0 0 10세대 I7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10세대 I5 몇 코입니까? 6코예요. 여전히 이거랑 그 8코짜리 10세대 i7이랑 가격이 비슷하면 실제로 게이밍 성능 봤을 때 11세대는 지금 네모버할때 유출된 자료 보면은 좀 고클럭으로 하면은 2대1로 풀어야 돼요. 2대1로 푼다는 게뭐 뜻이 잘 모를 텐데 여튼 성능이 뒤로 떨어져요. 게이밍 성능은. 그래서 별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하지 않아서. 여러분 이제 게임이 원컴 방송 좀 가성비 있게 짜거나 아니면 렌더링, 인코딩, 편집까지 할 때는 지금 i7 F가 상당히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11세대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K 버전 선택하신 분도 요래 이번에 자주 보이던데 비오6공 보드 쓰실 거면 K 버전 선택하는 게별 의미가 없어요. i7은 올코어 부스트 0.1밖에 차이안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성비 가실 거면 요 앞에 거 있죠 아까 보여줬던. 요 견적에 만베 F의 B560 견적가시고요뭐 나는 CPU 조금 오버해서 쓸거다. 가성비 없더라도 게임에서는 조더 신경 쓸거다 하시는 분들 램오보드하고 CPU 보버드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KF의 요 Z 보드 가시면 되겠죠. 대충 이해하셨죠? 아니면은 1900 가실거면은 저는 어지간하면 Z 보드 추천드립니다. 특히 Z 그490 플러스 아수스 보드 있죠? 요 보드가 1,900KF를 집어넣고 약간 오버드라도 버틸 정도로 쿨링이 좋은 보드거든요 요거 집어넣고 짜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인텔의 가성비라는게 좀 웃기긴 하지만 가성비 인텔 멀티 성능을 보여주고 게임도 적당히 되는 시스템이 만족이 되는거예요 어쨌든 어,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1 7 0 0 f 나1 9 0 0 f 정도를 먼저 권장드리고요 K버전 쓰겠다면 1,700KF 혹은 1,850K 쓰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1900K는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좀 높게 잡히는데다가 물건도 잘 없거든요. 쿨러는 어느 거 쓰시든 오버한다 그러면 일단 3열을 박으시고, 어, 오버 안 한다 그러면은 2열로도 커버가 되긴 합니다. 두 제품 다. 전력 제한 해제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취향껏 쓰시면 돼요. 제가 적어 놨어요. 가성비 쿨러라든지, 아니면 뭐 성능 소음 AS 8방 미인이라든지, 이쁨 자주 품질난이라든지 어, 참고로 3번이 제일 소음은 적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1,900F든, 1,700F든, 1번 선택하셔도 커버가 되고요. 레모버가 좀덜 되지만, 가성비가 좀더 좋은, 아수스, 터프 플러스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나는 10세대도 제대로 오버에 쓸래요. 혹시나 나중에 11세대 나오면 갈아타는 것도 원활한 거 원해요. 그러신 분들만 3번 선택하시면 돼요. 저건 Z590보드인데, 10세대 넣고 쓰시면 레모버가 저 앞에 있는 1,2번보다는 한200 정도는 잘 들어가요. 전원보다 고품질이고요. 램 같은 경우에는 램오버를 그냥 적당히 국민오버 하시겠다면 삼3정자램 메모리 2 6 2 6짜리 쓰시면 되고요 저는 좀 빡빡하게 할까요 하시면 은 이런 비다이 확장 메모리 올로와이 CL14 화이트호크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워호크 같은 경우에 16기가 두개 넣는 32기가 키트는 자주 품절이 나요 그리고 램오버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사용용도에 맞춰서 램 용량은 정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급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제가 3070을 집어넣어 놨어요 좀더 높은 걸 원하시면 3080 가시면 되고 예산에 따라서 양자택일 하시면 됩니다 6700XT도 3070보다는 한 7% 정도 8% 정도 성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한번 선택해 볼만 하겠네요 7% 8% 정도는 체감 차이가 잘안 되거든요 거의 뭐 3070에 근접한 성능이라 그래도 틀리진 않습니다 또3 0 6 0 t i 에도 근접한 선약이라도 틀리진 않아요.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가 가격 100만 원 넘어가면은 솔직히 좀 메리트가 없어요. SSD 같은 경우에는 구치공 에버를 가장 추천하고, 제가 이거 왜 가장 추천하는지 요전 견적에 밑 옆에 보이는 MD 견적 얘기할 때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아니면은 그 쓰기 속도 조금 중요하시면 PM98A 쓰시고, 예산 좀 빡빡하면 웬디 블루 500이나. 마이클 크루셜 MX500 쓰시고요 저는 사타 방식의 뭐 그린이라든지 뭐 A데이터 제품이라든지 어 아니면 뭐 BX500이라든지 막싼 제품들 나오는 것도 있죠 그런 건 별로 추천 안해요 하이, SK하이닉스 P31도 많이 쓰시는데 요거는 일부부대 호환성 이슈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두시고 사실 제일 못난는건 구축 은 에버인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3070 쓰신다면 은 7억원 파워로 충분하거든요 cpu 오버한다 쳐서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FS, 에, fsp 하이드로 g 제품 아니면 은 시선이 포커스 골드 gm 시리즈 정도만 가시면 은 충분히 잘 버틸 겁니다 여러분이 80 쓰신다면 은 델타 플래티넘 8억원 h b 쓰시거나 아니면 가성비로 8억원 쓰시고 싶으면 클래시 2 850W 음, 고드 쓰셔도 돼요. 이거 서퍼 오 e m 라서 고장 잘안 나요. 뭐, GM850 쓰셔도 되고. 사실, 그, 리안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강의 추천이 아니고, 여러분이 케이스, 이 견적에서, 이거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왜넣냐면은 라이저 키 쓰기 위한 분들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케이스를 고른 거지, 이거 하단 흡기 상단 배기가 라이저 키스에는 아주 좋은 구조거든요. 그래픽 카드가 세워지면 유리에 가까워져서 쿨링이 구려지는데 하단 흡기할 경우는 이틈 사이로 뜨거운 공기 위로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비교적 데미지를 덜 입어요 근데 일반 케이스 밑에가 막혀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워져서 여기도 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면에 바람이 얼마 안 들어오는데 이걸 가지고 좁은 틈 사이에서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좀 쿨링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거고 여러분 라이즈 키를 안 쓴다면 은 케이스를 요 앞에, 이 앞에 이한니 말고 다섯 개 중에서 고르세요 해치 8, 해치 8, 3열 순행되게, 요번에 변경됐죠. 그리고 S83 것도 위에 3열 순행되고, 3100M도 위에 3열되고, 그리고 DLX1도 위에 3열됩니다. 어, 가디언 1200M도 위에 3열이 되고요. 요 다섯 개 중에서 고르시면은, 어, 지금 얘기했던 조합, 그래픽카드 사이즈도 맞고, 메인보드 사이즈도 문제없고, 위에 2열 순행쓰든 3열 순행쓰든 간섭 없이, 트윈 멤버를 꽂더라도 다 만족할 만 합니다. 쿨링도 문제 없고요. 다만 특징이 좀 있는데 일단 가장 비싼 1200M은 요 간판 두께가 평균 0.8T 정도고 전면에 200mm 팬을 썼기 때문에 쿨링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보시다피 사이즈가 좀 커요 딴 애들보다 아 이거 눈으로 봤을잘 모를거야 실질적으로 얘가 좀더 크거든요 여러분이 조립하기 편하고 이제 보드에 LED 연동도 되고 아니면 버튼 눌러가지고 LED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나름 고급진 케이스에요 화이트 버전도 있고요 요 케이스는 그런 장점이 있고 DLX1은 10만원 이하에서 가장 두꺼운 강판 평균 0.9T 이상의 강판을 가지고 있고 스윙도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속을 볼때 열고 닫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화유리 파손도 좀 덜한 편이에요 스윙도어가 측면에 경칩식시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이거 나사박시로 받는 애들은 이 구멍을 한번 뚫어서 가공, 가공을 재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요 부분이 약간 불안정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그 외에도 얘는 140mm 기본 펜이 풍량이 매우 좋은 편이고, 뭐, LED 조절도 되고요. 여러모로 여러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긴 있어요. 일단, 그래픽카드 지지대 호환성이 좀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펜 소음이 좀 있습니다. 소음에 민감하신 분은, DLX2를 하긴 좀 애매합니다. 여튼, 그점 빼면은, 얘가 진짜 가성비도 1200M보다 좋고, 완전 굿한 케이스고요. 3100M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소음이 좀 낮아요. 여기 있는 케이스 중에서 좀 낮은 펜 속합니다. 근데다가 마감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 성형이나 도색도 문제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펜 있잖아요. 펜 쪽에 허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LED를 바꿀 수 있어요. 눌러서 꼭꼭꼭 색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연동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괜찮은 케이스인데 음... 이 케이스도 단점이 없진 않겠죠? 이게... 한번 변경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기본 팬 RPM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조용한 만큼 쿨링은 DLX1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고사양을 꾸밀때는 3100M 보다는 DLX2를 조금 더 추천드려요. 어쨌든 소음이 민감하시면 이것도 선택하면 괜찮습니다. S830하고 해치8은 서로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일단 S830은 측면이 그 유린대 스윙도어 방식이 아니고 해치8은 스윙도어입니다. 그리고 S83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작아요 이 해치8보다 작고 가벼운 느낌이에요 해치8은 강판도 S830보다 좀더 두껍고 그리고 좀 묵직한 느낌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 별로 안 따진다면 사실 H 8이 우선 추천드리고 싶고 외형적인 거좀 따지면서 흰색이 필요하다면 S830 추천하고 뭐그 정도로 선택이 될것 같아요 요두놈다 RGB 연동은 안 됩니다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대충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이두 번째 인텔 고급 라인 1 9베이프의3080 견적은 5800X랑 비교했을 때도 밀리지 않는 멀티 성능 다만 싱글 성능은 좀 처지지만 거기에다가 3080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뛰어난 게임의 성능 둘다 가지고 있는 본체입니다 특히 일부 게임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오히려 프레임이 잘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램오버 빡빡하게 해주잖아요. 한4200 이상. 그러면 은 5800X랑 비교해도 게이밍 프레임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만 단점이 뭐겠죠? 램오버를빡세게안 하면 은 5800X 대비 게임 프레임이 좀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에요. 여튼 취향껏 인텔하고 AMD하고 골라갈 수 있을 정도로 가격도 충분히 내려가 있는 상태에다가 멀티 성능도 충분히 나오고 게임 성능도 잘 나오는 견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지금 총 합계금액은 337만원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한0 1 1 가지 않는다면은 합계금액은 320만원 정도가 부품가격이 될거고 뭐 공비 포함하면 한330 정도 줘야 되겠죠 그렇게 인텔 최고급 PC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아니 성조야 거의 쓰면 12세대 나오는데 왜 자꾸 10세대 얘기하냐 알잖아 여러분 보셨죠? 11세대 리뷰 자더 설명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AMD 최고 성능의 제품입니다. 얘는 게임의 성능도 최고고 멀티 성능도 최고고 또 뭐죠? 렌더링 인인코딩 성능도 최고입니다. 싱글 성능도 최고예요. 그러니까 최고 타이틀 다 가져갈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에요? 일단 가격이 단점입니다. CPU 590X 밖에 선택의 폭이 없어요 현 시점에서 5900X가 품절이거든요 지금 오랫동안 품절이고 물건 있는 데는 막 90만원 달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590X 가는 게 맞는데 590X 가려면 은 110만원은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얘가 이제 그 전력소비량이 200W를 살짝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NMX360 아니면 은 X63, X73 리안니 360 정도 써줘야 돼요 그래야 쿨링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성능저하가 없습니다 가성비로는 NMX360이고 성능, 소음, AS 다 따지면 은 그냥 카라켄 x 6 3이나73 쓰는 게 좋고요 근데 이 소음은 그 수냉쿨러 중에서 그냥 중간정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랭이랑 비교하면 꽤나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공냉하고 비슷한 정도의 소음을 원하신다면 리안니 AIO 360 가세요 그나마 얘가 좀 조용한 편이에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라임 X570 프로를 넣었는데 얘를 넣은 이유가 램 포트 이슈 없고 인텔 2.2가 램그 포트 이슈 있는 거 알죠? 근데다가또뭐 있습니까? 충분히 튼실한 전원부 그리고 X570 칩셋이기 때문에 엔더트 여러 개 써도 사타에서 제약이 걸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USB 포트도 좀더 많이 쓸수 있고 에, 다양하게 따졌을 때이 정도 CPU 쓰기에 가장 좋은 궁합이라 생겨서 요걸 집어넣어놨고요. 이산이좀 빡빡하다면 뭐다? X570 터프 플러스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진짜 그보다 더 빡빡하다 싶으면은 B550 게임에 있 쓰셔야 되는데 보통 이거는 작업을 위해서 사는 CPU이기 때문에 하드나 그 SSD 많이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B550보다는 X570을 더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아니 최고급 제품인데 나는 밸런스 맞게 나머지도 최고급으로 가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크 히어로부터 쓰시면 됩니다. 레모버잘 되고 이제 칩셋 방열판, 칩셋도 없어가, 칩셋 방열판에 펜도 없어가지고 조용한데다가, 여기다가 전원부도 완전 빡빡해서, 물론 CPU 오버는 원래 젠3가 잘안 되는 편이니까 무시하시고, 모든 면에서 확장성, 디자인, 전원부, 품질 이런 거다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3번 가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가격이 매우 비싸요. 62만원. 현재는 아이보라라는 수입사에서만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6기가 두 개를 기본 넣어놨는데, 작업하다 생각했으니까 16기가 두개 넣었고, 여러분 16기가 두 개로 부족하면 32기가 두개 넣으셔도 됩니다. 거기다 G스킬 메모리도 넣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수동 오버할 때 쓰시라고 넣는 거예요. 3733에, 뭐다, CL16 정도로 오버해서, 게이밍 프레임을 좀더 땡기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 요거 쓰시면 되고, 이 G스킬 트라이던트 제품은 왜안 넣어놨어요?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트라이던트 16기가 짜리는 싹다품질이 보면 돼요. CL14 짜리는. 올라와이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대신 립조스를 넣어놨어요. 그래픽카드는 3070 혹은 3 0 8 0양자택기 하라고 넣어놨는데 나는 게임안안안 안 돼요. 하시면은 1660 슈퍼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6700XT 넣고 게임은 나는 라이트하게 즐긴다 하실 때 그렇게 짜셔도 괜찮을 거에요. 다만 이거 뭐는에 따라서 이제 견적 가격이 확확 확 달라지겠죠? 얘네 보시면은 기본이 막 80만원 중반 100만원 초중반 거기다 100만원 후반 200만원 후반까지 있으니까요 SSD는 970 a 5 1테라를 가장 권장하는데 여러분이 예산이 좀빠가다면 PM98A 1테라 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한1 5 0 0 0만더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 그, 그냥 그 사타 방식에 넣어놨는 거는 웬만하면 넣지 마세요 이거는 이 정도 견적에 뭐 이걸 넣어요 그리고 진짜 예산 넉넉하신 분들은 980 프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이거는 저장된 치키이 옮길 때나 크게 차이가 있지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USB 포트를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 옮길 때는 큰 영향이 없으니까 돈 투자하는 만큼 값어치는 없습니다. 그냥 고급 제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4번 선택하라는 거예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309원까지 쓰더라도 델타 850HB 플래티넘 제품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나는 그래도 불안하니까 좀더큰거 쓸래 하시는 분들 뭐 GX 1 0 0 쓰시든지 마이크로닉스 골드 1050 쓰시면 될것 같아요 요건 가상비로 파워 요셋 중에 선택하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케이스는 와이성조 갑자기 케이스 30만짜리 나는데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넣어놓은 거네 꼭 이거 사라는 게 아니고 고급 케이스도 몇개 추천해주세요 하실까봐 넣어놓은 거예요 요 두놈의 장점이 뭔데요 장점 소음도 적게 나고 간판 충분한 두께 거기다 마감도 좋고 여러분 이게 고급 제품이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편의장치 뭐 펜허브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제공해줍니다 뭐 USB-C 타입 근데 다 AS, AS도 괜찮아요 요런 제품 쓰시거나 예산쪽 예산 빡빡하다 싶으면 요 앞에 봤던 거 있죠 뭐 1200M 타이탄 아니면 DLX1 3100M까지 요기까지 가는 것도 괜찮아요 요 밑으로 가는 건 추천 안 드려요 저 정도 사양이 밑에는 좀 급이 안 맞다 보거든요 여러분 취향과 선택하시면 되고 이 견적의 총평가는 5900X보다 5900X 구하는 게 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900X 가서 CPU 성능에, 특히 다중 코어 성능에 좀더 중점을 줬기 때문에, 인코딩 렌더링 성능이 정말 괜찮고요. 게이밍도 최상위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진짜 최고의 데스크탑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는 이제 3070을 넣는 견적이고, 게이밍은 뭐 QHD까지 한다 생각하고 넣는 견적이에요. 고사인 게임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겁니다. 총금액은 5950x 썼을 때 무려 370만원 견적이에요 많이 높죠 <웃음> 어, 그 옆에 견적은요 똑같이 5950x 썼는데 그래픽 카드를 뭘로 썼다 4080 쓰고 트윈램 쓰고 다크 히어로 보드 썼는 진짜 말도 고급의 고급의 고급의 고급을 얹은 견적입니다 470만원 견적이고요 만약에 3 0 9 0을 썼을 때는 거의 600만원 견적까지도 올라가는 진짜 제일 위에 있는 보통 뭐라 그러죠? 플래그십 데스크탑 라인업 견적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렸어요. 뭘? AMD 최상위 견적까지 제일 밑에부터 제일 위에까지 한시 설명드린 것 같네요. 아, 이제 목이 좀 아픈데 설마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없겠죠? 이번 달 견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어, 다음 달 견적은 좀더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며 어... 3월 월경연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